이번 언팩에서는 S21 제품뿐 아니라 S21에 연결된 전체 에코시스템 경험이 어떻게 확장되고 광화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갤럭시 기기가 만들어내는 에코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더 빠르고 편리한 모바일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기를 사용하지만 기기 간 연결은 더 자연스러워졌고 업무는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martThings Find도 이런 기기간의 연결 경험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소중한 기기들이 폰과 연결이 끊어져 있어도 전원만 살아 있으면 위치 찾기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프라인 파인딩이라는 건데요. 위치 확인 과정에서 이용되는 데이터는 100% 암호화 과정을 거쳐 처리되기 때문에 기기의 위치 정보는 기기 주인 외에는 누구에게도 공유되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층 더 나아가 갤럭시 S21 플러스나 S21 울트라처럼 UWB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증강현실, 즉 AR 기반의 내 근처 탐색 기능을 활용하여 분실된 제품을 찾아가는 길을 그래픽으로 보면서 따라가실 수도 있습니다. BLE 기능이 없는 나에게 소중한 물건, 또는 반려동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새롭게 출시되는 스마트 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땡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사랑하는 스마트홈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싱스는 최근 구글 네스트와의 연동으로 지원 범위와 편의성이 확대되었으며 언택에서 공개한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 오토와도 연동이 되어 자동차 디스플레이에서도 집안의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띵스의 경험은 앞으로도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경험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어디에서나 주변 사람들, 주변기기, 중요한 물건과 연결될 수 있는 유연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